트림은 글자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는 게 트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백과 뒤에 있는 공백은 여러 개가 있어도 제거가 되지만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백이 여러 칸이 있어도 앞뒤로 있는 공백은 전부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앞뒤의 공백은 전부 제거가 돼서 나오지만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치 함수를 보겠습니다. 서치 함수의 첫 번째는 find 텍스트 찾는 글자죠 찾으려는 텍스트를 새라고 하고 within 텍스트는 find 텍스트를 찾고자 하는 곳의 텍스트를 말하죠. 그러니까 새는 세금명세서에서 찾을 거죠. 그리고 스타트넘은 위틴 텍스트에서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하고자 하는 곳에 문자개표죠. 3이니까 세금 그리고 뒤에 있는 공백 여기가 3이죠. 이 공백부터 글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공백이 세냐? 아니죠. 명이 세냐? 아니죠. 세가 세냐? 맞죠. 그러면 하나 둘셋 넷, 다섯 번째에 자가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5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기 스타트넘을 생략하면 1이 되니까 첫 번째 글자부터 비교를 해서 새가 바로 찾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3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있는 세가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 줍니다. 첫 글자가 리퍼블릭의 R이 대문자가 되고 어브의 O가 대문자, 코리아의 K가 대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 글자들만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 로어는 글자를 전부 소문자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있어도 전부 소문자로 변환는 데서 출력이 됩니다.